안녕하세요. 초보왕이에요. 오늘 좀 많이 놀랐었죠 원래 초보왕은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께 찾아뵙잖아요. 그런데 이 편부터, 그러니까 이 편부터는 저녁 7시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녁 10시에 아우 열려, 이런 데 초보분들은 골프가 뭔가 하고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7시에 일찌암치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, 아 이런 거구나. 아, 지금 잠깐 연습좀 갔다 올까? 연습장에 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근데 난 내일 할수 있을 거야 그럼 무 봐요 저녁 10시에 보면 다음날 출근해야지 또 그날 저녁이나 돼 연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후 7시로 시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전 7시에 방법왕 그리고 오후 2시에 옥승 아카데미 그리고 저녁 7시에 초보왕이 여러분들께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벌써 열 번째 시간이에요 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? 파스처에 대해서 배웠죠? 파스처 정면에 대해서 배웠고, 그리고 파스처 측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공위치, 공위치. 이 공위치가 요 아, 단순한 그런 공위치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니까 오늘 초보왕이 드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 공위치에서 혼란이 오고 이 공위치를 잘못된 위치에 놓으면 여러분들이 치아교정을 잘못하는 것처럼 스윙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그럼 초보왕 공이치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일반적으로는요, 모든 책이나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공은 가운데다가 두라고 그래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7번 아이언이거든요.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는 7번 아이언 또는 6번 아이언으로 배워요. 왜냐하면 1번에서부터 14번 우리 골프 룰에는 클럽을 14개까지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1번부터 14번 그 중간 번호를 보니까 7번일 수도 있고 6번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키가 큰 서양에서는 긴 클럽으로 연습을 해요. 그래서 6번 아이언을 주로 처음 잡는 클럽으로 쓰는데 우리 동양인들 아무래도 서양인들보다는 좀 최고 작죠 그래서 7번 아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공 위치도 각각 클럽에 따라 약간씩은 달라지는데 공을 가운데 두라고 이렇게 교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립을 잡았죠 그립 어떻게 잡는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을 밑에서 본 아, 밑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아니 면 옆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옆에서 손가락만 쥐고 그리고 오른손은 옆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아래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래에서 쥐고 그리고. 이 새끼손가락은 약간 비켜주고 왼손 검지와 오른손 약지가 맞붙게 해서 손가락만 잡고 그 다음에 이 왼손 엄지는 그냥 살며시 올려두라고 했죠. 살포시 또는 살며시 올려두라고 했죠.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덮고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은 여기에 걸어도 되고 위쪽에 올려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좀 페이스가 닫히는 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 우리가 어깨 정렬도 할수 있다. 파스처 때 설명을 드렸던 거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그럼 그 동작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공을 딱 놔야 되는데 보통 책에 나오거나 가장 안전한 레슨이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 기준이냐면 프로들 기준이에요 프로들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도 다 공간을 쓰고 스윙 뚝 해서 뒤쪽도 해가 해서 다쓸수 있는 그런 프로들은 가운데 둬도 돼요 뭐 간혹 가다가 왼쪽에 두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공의 위치는 내 스윙의 최저점에 있어야 돼요 최저점이라는 건 우리가 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는데 어딘가가 최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요 저점. 그게 보통 어디로 만들어지냐면 우리 척추선의 최하로 만들어져요.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툭 쓰면 당연히 우리 몸의 가운데가 최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겠죠.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. 실제로는 어디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. 여기서 그립을 똑같이 합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 밑으로 내려가죠. 그러면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손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손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척추가 이렇게 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기웁니다. 기우면울우는걸 그대로 가보면 오히려 가운데보다는 왼쪽 발 쪽에 놓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딱손 뭐 돌려라 이렇게 해서 딱 맞춘다고 서게 되면 어때요? 이걸 그대로 연장해 보면 왼쪽으로 와 있죠? 그래서 정확하게 공 위치를 놓고 치고 싶다면 실제로는 가운데가 아니라 공한개 정도는 왼쪽에다 두고 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문제가 뭔줄 알아요? 이건 프로들 기준이 되니까 이공 위치가 프로들 기준이에요. 전체적으로 회전력이 되는 사람들의 한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야. 여러분들 기준 아니니까 여러분들 막 오른쪽에 놓으세요, 왼쪽에 놓으세요. 이런 게 아니에요. 일단은 중간 또는 왼쪽 공한개 옮겨서 놓고 일단 쳐 보자고요. 쳐 보자고요. 그러면 사람마다 습관이 다 달라. 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에 대한 움직이 임다 달라. 그러면 일단은 가운데다 두고 쳐 봅니다. 그래서 우리 스탠스 이렇게 11자, 그다음 어깨너비 약간 벌려도 되고, 일단 어깨너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? 그래서 우리 그립 옆에서 왼손 들어와서 손가락 잡고, 왼엄지 살포시 올려두고, 그 다음에 오른손은 밑에서 들어가서 그립 잡고, 그 다음에 덮어주고, 새끼손가락 얹어주고 하면 체가 많이 돌아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깨가 정렬까지 된다고 그랬죠?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약간 어깨 이렇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죠? 좋아요. 그럼 그중 가운데란 말이야. 발 사이 가운데 잖아요 발레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하도 오래 쳐서 스윙을 하고 쳐보면 이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을 가운데다가 두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치면 스윙 대충 들고 칠때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못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를 들면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공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큰 스윙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먼 위치라는 거예요. 여기선 에이 바로 맨에 바로 밑에 있는데 뭐가 멀어요? 어데 네, 바로 눈 아래 에 있는데 뭐가 멀어? 그런데 이렇게 스윙을 하면 이걸 치려고 할때이 위치는 여러분에게는 매우 멀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통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스윙을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든 앞으로 쳐낼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을 때 가운데 놓고 쳤는데 공이 안 맞는다 그러면 공을 한개 정도 오른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안 맞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이 뭐이렇게돼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다거나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손을 그냥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클럽을 잡는다고 그랬죠 근데 늘어뜨리고 잡았는데 어때요? 공이 지금 여기 아니죠? 이렇게 와가지고 딱 이렇게 놔야 돼 근데 원래 가운데 있던 걸 하나 오른쪽으로 뒀어요. 그리고 그립 잡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닫혀있으니까 이렇게 돌렸더니 어, 어. 너무 불편한데? 그래도 이게 맞는 자세라고 옥 선생이 그랬으니까 쳐봐야지. 이렇게 쳤더니 어 앞으로 치는 게좀 수월해졌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이어도 되고 왼쪽이어도 돼요.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. 완전 초보자인데 여기 자꾸 쉴 때마다 막 이렇게 가면서 치는 분들이 있어. 그래도 돼. 지금은 그래도 돼. 그런 분들은 공을 당연히 여기 가운데 놨지만 이렇게 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맞기 때문에 공이 안 맞아요. 그러니까 공을 왼쪽에 많이 옮겨놓고 이렇게 치면 또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공 위치는 절대적으로 책에 어디다 두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맞춰서 치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1년이 딜레이되고, 2년이 딜레이되고, 3년이 딜레이되고, 4년이 딜레이되고, 그래요. 아셨죠? 그리고 여러분들 그이 긴작되기, 이 긴작되기, 이얘 있죠? 얘 얘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부르는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뚱뚱하잖아요, 저처럼. 그래서 이 고무 티나 나무 티 위에 이렇게 올려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원을 돌릴 때 최저점에 공을 논다고 그랬죠? 최저점에 공을 논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이 공을 보면 티 위에 이만큼이 올라가 있어. 그럼 얘는 최저점이에요,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여기서 딱서 보면 아이언이라고 이 기내를 갖다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하면. 여기가 지금 제 최저점일 거예요. 여기도 공은 지금 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최저점이야, 그렇죠? 그래서 내 이쯤이 최저점이고 여기서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우리 뭐달 달이 막 이렇게 그 금음 달에서 뭐 초승달에서 금음 달로 변하는 그런 과정 보는 것처럼 공공공공공공주면맨 밑에도 공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다 위에 올라가는 공 올라가는 공 올라가는 공하다가 보니까 아 얘는 얘가 내 최저점인데 얘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왜? 올라가면서 공이 맞을 거니까. 그래서 티를 꽂아놨구나.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은 드라이버를 칠 때는 체계는 뭐라고 나오냐면 왼발 뒤꿈치 쪽에다 두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본인의 또 몸짓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갔다가 못 오면 이 공을 못 맞춰요. 그러니까 그럴 때도 꼭 왼쪽에다 둘 필요 없이 가운데도 둬보고 뭐 오른쪽까지 오는 거는 권하진 않지만 맥시멈 가운데까지는 옮겨서 내가 공을 어떻게든 이렇게 쳐서 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때 중요한 건 공이 발 사이에 어디 놓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파스처 배웠죠? 파스 측면 파스처에서 제가 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? 내밀라고 그랬어요. 안으로 붙이라고 그랬어요. 그쵸? 그렇죠? 늘어뜨리라고 그랬죠?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잡아보는 거예요. 늘어뜨린 상태. 어 편해. 아 편해요. 하고 잡았어. 근데 여기서만 안 되죠. 이렇게 와야 돼. 그래서 이것도 공위치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파스처 상에 놓여야 되는 공위치 또는 내 발과 발 사이에 어디에 놓여야 되는지 그것도 찾는 것도 공위치지만 이렇게 늘어뜨려서 잡았을 때딱이 드라이버 라는데 그 페이스의 가운데 놓이는거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직은 스윙을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걸 한번 계산해보면 무조건 체계는 왼발 안쪽에 놓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수들 기준이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뭐 이쪽 왔다갔다 왔다 왔다갔다 해봐도 돼요 놓고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딱 잡았어 손가락으로 잡고 밑에 손가락 잡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쳐봐 쳤더니 오 나쁘지 않은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옥선생은. 여러분들 보다는 공을 좀더 오래 쳤었잖아요, 골프를. 어려서부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일단 이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배우면 훨씬 더 골프를 쉽게 칠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공 위치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. 꼭 거기가 아니다. 내 특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공 위치다. 공 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는 게공 위치다.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것이 공 위치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거의 뭐공까지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치는 거 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조준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준하는 에임 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m aim 조준하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비옥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험이었습니다